부평구가 제2회 동계 스토브리브 축구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부평구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정경현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부평, 더큰 부평을 향해 나아가는 부평의 2023년 1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9일 제2회 부평구청장배 전국우수중학교 동계스토브리그 축구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리그는 오는 31일까지 삼산 월드체육관과 부평동중학교 축구장 외 4개 구장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부평동중을 비롯한 인천 및 서울, 경기 지역의 10개 학교 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동계스토브리그는 전국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축구 강호팀들을 초청하는 대회로 수도권 학교들이 훈련을 참가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작년에 이어 제2회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부평구는본대회 참가하는 학교들이 전국대회 4강 이상의 실력을 갖춘 팀들로 참가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하고 지역 내 전문 엘리트 선수 육성을 통해 축구의 구장, 부평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성면, 비산에 의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이며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주택 한 동당 최대 352만원까지 비주택은 한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지원 금액 초과 시 건축주 자부담 이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사전 임의 철거 후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부평구청 환경부전과 방문 및 우편 접수 또는 메일과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오는 26일 해누리 극장에서 신년음악회, 다시 우리 다함께를 선보입니다. 2023년 개묘년 부평아트센터의 첫 공연인 이번 신년음악회는 축복의 순우리말, 비나리를 오프닝곡으로 선택해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 중인 부평구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찬 2023년의 소망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1일 부평구청역 인근에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부평구 부동산관리팀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홍보물품을 배부했습니다. 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7873-3대대와 1658부대 10화생방대대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명절 연휴에도 최일선 현장에서 지역 방위태세 확립에 힘쓰는 군 장병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제12기 청소년운영위원회 기프트위원을 모집합니다. 제12기 청소년운영위원회 기프트는 프로그램 및 시설 모니터링부터 매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그리고 기획 프로그램 및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부평구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9에서 24세 청소년 20명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평구는 제3기 부평비전 2020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부평비전 2020위원회는 부평 미래발전 계획과 구정 현안 사항 등에 관한 정책 제안 및 자문을 수행하는 민관 거버넌스 대표기구인데요. 오는 1월 25일까지 모집하며 7개 분과위원회의 주민위원과 전문가위원 총 47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2월 8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로 2년이며 연임은 가능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다면 이번 설 연휴에는 모두가 한자리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엔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훈훈하게도 설날을 맞아 부평구에 따뜻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쌀과 성금 등으로 설맞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민자치회, 또 교회, 또 그리고 기업인회도 있었습니다. 또 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설맞이 군부대 격려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챙기면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어 간다면 2023년에는 더 나은 부평, 그리고 더큰 부평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평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하나입니다. 부평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가요?